김안무었어 여기? 잘생김? 그러니까 멘트를 원하나 해서 설마 했는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커플을 모셨어요 반가워요 안녕 두 분이 되게 사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사귀버려요 그냥 <웃음> <웃음> 저 어떡하냐 저 얼굴 <웃음> 저희는 원래 좀 친한 사이여가지고 저는 오늘 대놓고 커플이니까 이렇게 편집하고 있어요 누군도 그렇게 하셔도 뭐 제가 그렇게 말이지 않요 어, 너네도 빨리 그렇게 해. 야, 비즈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 네. <웃음> 좋다 좋다 좋다. 네 좋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5만원 대 우와 50만원.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나누는 거죠? 자 오늘 취지는 50만원 부자 데이트와 5만원 평범 데이트 한번 각자 경험해볼 거고요. 게임으로 가볍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걸로. 아 어, 중요한데? 나 진짜 중요해요. 재미씨 혹시 저기 잡지 중에 웬 오늘 쪽있을딴거 하나? 자 요거 펴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가이가이보 뭐할래? 너가 먼저 할래? 내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 누가 할래? 오케이. 너가 열어 아 너가 열어 내가 열어? 아니야 내가 할게 <웃음> 아요 <웃음> 얼굴만 있으면 사람으로 인정이거 몸만 있어도 사람으로 인정이에요 하나 둘셋 이거 오, 많이 없을 것 같지 아 그니까 웬만하면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맛있... 맛있는 제일 맛있는 거없자 하나, 둘, 셋, 한 명. 와, 진짜 네 명인.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와 와. 근데 이거 해보자. 이거 50 맞는지 해보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너가 2만 원 갖고 내가 3만 원 갖고 뭐 하고 싶은거 하자. 음. 아 그래. 자 5만 원 분들은 얼마 없으니까 또할 일이 있으세요. 핸드폰 열어가지고 어플 하나만 받읍시다. 아 5만 원 커플만. 네, 네. 5만 원 커플만. 우리 좀 자유롭게 놓읍시다. 어, 용량 용량도 없는 데잘 되었다. 자 오늘 5만 원 팀은 일상 카페 어플과 함께합니다. 요즘 m G 세대들 사이에 핫한 일상 카페 기프티콘을 18%까지 할인하는데 G S 25 C U 이디아, 투썸 B H C 베라 등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브랜드 제휴 1인 즐거운에서 만든 거라 카톡에서 파는 쿠폰이랑 똑같고요. 할인해도 유효기간 연장 주문 취소 환불 앱에서 다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선물도 가능하고 받는 사람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할인 받고 선물 가능한 일상 카페 오늘 데이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러네 이마트24 5만 원권을 막 3만 5천 원에 팔 잠깐만 치킨을 18,600원에 파는데 아니 이거 리얼 개득인데? 아 하나는 돼지집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어? 메가박스도 있어! 우리 여기 영화나 볼까? 36,000원짜리래 29,800원에 볼수 있는데 이거 개득이긴 하다 느낌 돼지리는데? 아 근데 음, 완전 명품? 완전 명품이네 음, 음. 아 샤넬 이런 거 파면 되네? 아 근데 진짜 명품이 아니 옆에서 샤넬 자꾸 샤넬 샤넬 거리는 거 진짜 개킹받네 안 그래? 응 음, 샤넬 뭔데? 요네자 <웃음> 이제 흩어질 거고 최소 세 군데 들려주시면 돼요 세 군데 네, 네. 알겠습니다 됐다. 오... 여러분 모두 나중에 봐요 이제 두 연인분은 어디로 저희는 사뭐 먹자 좋아요 사실 나는 그냥 제육볶음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 50만 원이면은 좀 비싼 거 먹어야지 소고기? 아니 고기 안땡 고기 안 땡겨? <웃음> 사실 난 오늘 고기 안 땡기긴 해 약간 <웃음> 간장게장이란 거 어때? 난 오늘 일단? 진짜 도둑질 할 자신 있어 택시비 얼마 나오면? 5,200원? 오 가깝다 진짜 어, 가깝다 네 어. 내가 태워줄게 아, 그런... 아 그래요? 마, 만 원만 줘 그래 뭐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원... 딱만원 이렇게 딱 드리겠습니다 차워올게아 <웃음> <웃음> 이거 편한데? 팀은 왜안 나와? 저 팀은 뭐 저기서 그냥 배달음식 시키면 끝이죠 뭐 오늘 할인 보면 또싼거 있거든? 지금 보고 있어 오 아이스크림? 오 아이스크림 좋지 오 베라 파인트 어, 8,900원인데 10% 할인하네. 혹시 무슨 맛 드세요? 저 레인보우 샤베트. 뭐참먹는데나 <웃음> 베리베리. 아 뭐야? <웃음> 그럼 베라 이거 파인트에 가면 세 가지 마시니까 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정도인데 레인보우 샤비트에 살짝 옆에 닿아도 상관없거든? 아 그래요? 응. 오늘 할인 보는 재미가 있네. 자, 편안히 드십시오. 아, 나왔다, 곱뿌레... 나왔다,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진, 상현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저기 이렇게 똥꼬발라래 어, 저희 가보겠습니다. 저희 간장게장 먹으려고요. 뭐 어, 드세요? 아. 저하난드지요 아, 맛있게 드세요. 아이뭐 걸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럼할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트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 시청하시개살없다던데 맞아, 요즘 개가 별로래. 어차피 자기 간장게장도 못 먹는데 뭐 하는 내 집에 음. 항정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음. 그래서 항정살을 일단 두 개를 먹고 그 다음에 참...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남는 돈으로 뭐 여기 뭐 골프나 치든지 뭐. 근데 평소에 에요. 데이트할 때 음. 5만 원 정도 쓰나 우리가? 방탈출. 아 그거 하면 5만 원뚝딱이구나 <웃음> 우리 졸라 거지네. 우리 흡수자라고. 어 리얼 흡수저야 <웃음> 가정인 얼마 하지? 한, 한 5, 6만원 하나? 그래도 둘이서 한 1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와, 비싸긴 하다 근데 진짜 우리 오늘 50만원이 있으니까 응. 간장게장 먹고 신사에 또 옷가게 많고 이러니까 어뭐 커플템 이런 걸 하나 살까? 어 둘이 커플템도 사? 에, <웃음> 애 그래도 아 명색이 이런데 안녕하세요 아.. 졸라 비싼데? 아, 아니 냉면 먹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진짜 삼겹살 보다 삼겹살 너무 먹고 싶거든? <웃음> 음. 그래서 삼겹살 2인분에 밥 2개 끝! 그래! 근데 이게 우리가 50만 원과 5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서 그렇지 5만 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되게 행복하다. 자가장.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개 아, 특한을 시킬까 그러면? 어 좋은데 좋은데. 캐비인 하나?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좋아. 땡. 뭐 비싸다. 한두 덩이다. 아 이게 2인분이야? <웃음> <웃음> 장난치지 마시죠. 이거 너꺼, 이거 내꺼. <웃음> <웃음>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웃음> 음, 여긴 그냥 밥도 맛있냐? 아, 그래? 밤이 제가 간장게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웃음> 음. 맞죠 음. 이거 해서 총 얼마지? 우리? 이거 총 해서 줘서... 34,000원에 공기밥 2개 하면 36,000원인데 900원 할인 받아서 35,100원? 음. 진짜 5만 원이 정말 적은 돈이었구나 우리 5만 원이었다? 상상도 못했어 5만 원 이거 한 마리도 못 먹어 이거 <웃음> 얼마였지? 2마리 그 해서? 13만 얼마였어 1 0 나. 나 지금 너모리을 정신이 없어. 어나 배고 활고어 뭐, 뭐, 뭐, 뭐... 뭐, 뭐. 명이 나무를 까서 <웃음> 김안묻었어 여기 잘생김? 그러니까 그 멘트를 원하나해서설마 했는데, KS 커플보단 우리가 더 행복해 음, 맞아 맞아 콩라면 응. 하나 먹어도 행복한 네, 거야 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야 멋지네 저끝에 단장게장도 커플 신발 산거 같아 난 아니, 커플도 아니야, 커플 신발 아니야? 그니까 그거. 그거. 그거 두 접이야 아난 인정 <웃음> 다 끌, 너다 먹어 소고기 하나만 더 먹어 좋아 네아 음. 이렇게 닭게 2인불만 찍은 거 처음이야 아 근데 난 만족스럽게 먹었어 너가 만족스럽게 음. 나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십5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여유롭네. 생각보다 여유로운. 남았네. 가서 일단은 커플 아이템, 커플 신발을 좀볼 예정이에요. 왜요, 왜요? 둘이 커플 커플이에요? 아니 오늘 커플 되게 거... 빨라요? 커플로 붙여놓으셨잖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냥 따로 갈게요. <웃음> 근데 신발 살수 있는 건 진짜 개이득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기프티콘 할인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웃음> 보고 있겠지. <웃음> 자 이제 특선. 빨리 카페인 술. 에고나 카페 라떼? 음. 6,000원 있는다고? 이거 얼마나 됐지? 35,100원 썼으니까 아, 36,100원 14,900원 14 나왔네 1 0 0 0 0 0 아닌데? 아메리카노 두개먹어야겠아 왜? 아예 못 마시는 거먹죠 말고 아니, 아메리카노 두개 먹을래 <웃음> 와 스물 만사이 어, 이거 예쁜데? 15만원이랑 딱두 켤레 30만 하면 30만원 좋은데? 아 키웠다 이거 딱 좋아 응, 여기에 양말까지 살까? 좋다! 아니 빨간색 거? 둘다 사자고? 으아아아 음 <웃음> 플렉스를 좀 했어요 진짜 아 큰일만 하네 그냥 서로 스티커로 얼굴, 얼굴이랑 얼꾸며줄까뭐 있지? 아 진짜 없네 어디야? 형이 사진은 아, 다... 찍어야 되는데? 이거 30분 이상 걸려? 우리 롤한판 하게 어한판 해도 됨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라 되게 신나 애 그래. 되게 좋은 곳에 있네 빨리 와라 진짜? 뭐? 신발을 사? <웃음> 사진을 찍어? 우리 지금 사진 찍을 돈데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 받아서 노란판에 하겠어. 회사 컴퓨터로 롤좀 해도 될까요? <웃음> 음. 무료래. 무료 PC 방이야? 어, 해 무료해. 어머. 아, 나만원만원 없어. 아무것도 없지. 나 이제 이제 있어. 미친년. 뭐? 아 시발년. 자 이렇게 사진까지 찍기 완료. <웃음> 난 그냥 아래시좀 잡아놔야겠다 롤하고 계신가요? 아, 아니 애들 너무 못해 <웃음> 아나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 어 근데 여기서 게임할 아니, 생각은 <웃음> 진짜 천재다 얘들, 얘들, 얘들, 얘들아 너가 선물이야 나도 양키캔들 <웃음> 이러면 우리 너무 쓰레기들인데 이거 어떡해 <웃음> 좀 요즘 많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집갈때 춥지 말라고 핫팩을 좀 샀어요 아 아. 아 <웃음> 기 박스 어. 없나? 아 미안 짜잔아 선물 <맞자> 오, 많이 비싸보인다 그러니까, 에이 근데 <웃음> 음. 안 사왔겠어 <웃음> 아니 진짜 우리가 좀 고민 많이 하고 샀어 누나 <웃음> 누나도 우리도 우리도 내가 신던 양말 <웃음> 아아아야아이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어, 재밌겠다 그니까 롤 잘한다 둘이 <웃음> <웃음> 라피리 쓰레기는 아니었네 어. <웃음> <웃음> 어 진짜 오늘 누나랑 형님을 위해서 양말을 준비했거든요 아, 근데 방금 우와. 뒤에서 나회의하온거다 들었는데 뭔 소리야 응, 저희는 파란색으로 이미 맞췄죠 누나 거 당연히 샀지 파란색으로 아, 아, 살짝 양말 보여주면서 신발 새로 샀다고 자랑하는 거 같아 <웃음>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웃음> 아, 다들 우리 뭐뭐 뭐 했는지 서로 공유해볼까요? <웃음> 괜찮으신가요? <웃음> 5만원짜리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공기밥 두개에 된장찌개도 못 시켰어 와... 우리는 피디님들 고기밥까지 시켜드렸는데 우리는 피디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 와. <웃음> 진짜 고기 단한 점도 안 드셨. 어 진짜 너무했다 너무하긴 <웃음> 누가 너무해? 우리는 남은 돈으로 선물까지 사왔는데 살고 뭐했죠? 고기 드시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랑 달고나 라떼를 시키려는데 만 원이 넘는 거예요 <웃음> 아 전화하지? 전화 안 하죠 그리고 저희는 신발을 샀습니다 이거 신발 두개 합치면은 여기 6일치 데이트인가? <웃음> 없어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돈이 없서도 행복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열 배가량 차이 나는 데이트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전 된장찌개 못 먹은 게 너무. 아, 저도요. 아. 이게 5만 원이란 돈이 정말 작은 금액이구나. 그래도 행복하긴 했죠? 맞아요. 두 분은 50만 원 하니까 약간 어떤 사랑도 싹 틀고. 네, 아무래도. 아, 아 <웃음> 그랬나요? 50만 원으로 안 행복하기도 힘들어. 뭐. 아까 뭐 돈이 없어도 행복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5만원 데이트보다 50만원 데이트가 더 행복하지 않아 <웃음> <웃음> 네, 좋은 교훈을 배웠네요 <웃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데이트에서 만나요 <웃음> 안녕